실컬러는 우리 마지막 코에서 바꿔주실 거예요. 왜냐면 빼뜨기부터 색깔이 바뀌어야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코의 직전 단계 이 부분이죠. 여기서 새로운 실을 걸어줄 거예요. 바꾸고 싶은 메인 컬러 실을 그대로 걸어서 뒤에 건실과 남은 실을 잘 포개어 가지고 잡고 잡아주시고 눌러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실을 걸어서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첫 코에 빼고 빼주시면 자, 보실게요 마지막 코까지 레몬색이고요. 그리고 빼뜨기부터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그대로 빼뜨기를 작게 해가지고 기둥 세워서 우리 5, 6단 했던 걸 반복할 건데 남은 실은 이렇게 지금 두개 남아있을 거예요. 포인트 실 여유있게 잘라주신 다음에 두 실을 묶어줍니다. 묶어서 나중에 우리 돗바늘로 숨겨주시면 되시고 우리는 7단부터 15단까지 5, 6단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대로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요. 그대로 떠주시는 건데 여유 주시면서 뜨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그대로 반복해가지고 떠줄게요. 우리 이렇게 해서 옆면까지 15단 완성을 해주어서 이렇게 바스켓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바로 손잡이 들어갈게요. 손잡이는 기존에 우리 15단까지 떠주셨던 거랑은 완전 달라요. 어, 평뜨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그재그로 떠나가시고 이렇게 쭉 떠서 반대편에 붙여준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자 기둥 하나 세워주시고요. 첫 코에 짧은뜨기를 먼저 한코 이렇게 떠줄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은 제가 계속 여유있게 여유있게 엄청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손잡이 부분은 우리가 드는 부분으로 어차피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여기는 힘을 주고 이렇게 좀 짱짱하게 떠주면 좋아요. 해서 우리 기존에는 걸려있는 바늘보다 이렇게 한두배 정도 여유가 있었다면 지금은 여유 없이 1대1 비율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주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한요 정도 사이즈, 1대1 정도로 완성해주실 거고 이 상태 그대로 기둥 하나 세워주시고 직무를 그대로 왼손으로 밀어주세요. 밀어서 방향을 바꾸고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만 보이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이 전단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우리 첫 코, 얘가 코예요. 다시 기둥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코에 들어가야 돼요. 다들 이게 너무 안 보인다 하시는데 제껴서 보이실 거예요. 구멍, 요 코, 여기에 바늘이 들어가야 되니까 실 뒤로 제껴준 상태로 바늘이 코에 들어가서 다시 짧은뜨기를 작게 여유 안 줍니다. 작게 떠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 그러면 기둥 세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직물을 밀어서 방향을 바꾸고, 자, 여기도 제껴서 보여드리면, 여기 코 보이시죠? 코에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그재그로 막 모양이 이상하게 들어갑니다. 코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여유는 1대1로 조금만 주세요. 바늘 나올 수 있을 정도만, 네. 이 정도로 해서 우리 17단부터 14, 아, 17단부터 34단까지 18단. 그래서 16단 포함 총 19단이에요. 19단을 뜨고 만날게요.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19단을 떠 주었는데요. 보시면 어차피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짱짱하게 뜬게 맞고 반대편에 붙이면 이런 느낌으로 해서 완성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실을 여유있게 한 20cm라고 지금 도안에는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한 뼘인데 한뼘 정도보다 약간 더 여유있게 잘라주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실을 감아서 쭉 뽑아줍니다. 손잡이 연결은 먼저 14코를 건너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코를 건너서 열다섯 번째 코, 여기에 지금 우리 떴던 손잡이 반대쪽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대로.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우리 잘랐던 실 끝쪽을 펴서 돗바늘을 살살살살 살살, 끼워 줍니다. 자잘 들어가게 끼워주신 다음에 우리 15번째 코에 붙이려면 14, 15, 16번째 코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먼저 14번째 코에 바늘이 들어가서 15번째로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 34번째 단 있죠? 마지막, 우리 손잡이 떴던 마지막 단 코에 짧은뜨기 코에 들어가서 옆에 기둥으로 나올 거예요. 기둥 코. 기둥에 코산이죠. 블록 튀어나온 부분으로 나오고, 다시 15번째 코에 들어가서 16번째 코로 바늘이 나와 줍니다. 그러면 보시면 약간 이렇게 짧은 뜨기 모양처럼 연결이 된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좀잘 당기면서 너무 당기면 얘가 오므러들고요. 그렇다고 너무 여유를 주면 구멍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 코 사이즈랑 맞춰가면서 당겨서 연결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바늘 실만 숨기면 되는데요. 그대로 아랫단 따라 들어가면, 자, 그대로 따라 들어가야지 코 모양이랑 똑같아집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안쪽에서 안쪽에서 마무리를 항상 해 주실 거예요. 자, 들어가셔서 여기 안쪽 반만 포 뜨듯이 들어가셔서 그대로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 조금 더 까서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를 통과해서 당기면 자, 매듭 생겼어요. 이렇게 매듭이 있어야지 우리 손잡이 부분이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거고 우리 몸통에 연결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지금 보면은 다시 손잡이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손잡이 부분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에좀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 부분을 한번더 잡아주시고 그리고 숨겨주시는데 위로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거는 사실 돗바늘은 바느질이잖아요. 바느질이기 때문에 어, 정답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 뜨시는 거 보고 편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요리조리 예쁘게 숨겨주는 것 또한 좋은 팁입니다. 아무래도 막 애들 거 만들어주시거나 이런 선생님들은 진짜 많이 여러 번 이렇게 매듭지어서 숨겨주시는 게 많으세요. 일반적이세요. <웃음>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실을 숨겨주시면 되고요. 얼추 숨겼다 싶으시면 은 바늘로 마지막에 매듭을 최대한 여러 번 보여드리는 게 아무래도 어디를 들어가야 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 번 그냥 숨기는 거를 그냥 보여드렸어요. 이건 정답은 아니니까 선생님들 뜨신 거 작품 보시면서 티안 나게 숨겨주시는 게 특징이에요. 최대한 티가 안 나게끔 어차피 안쪽이라 티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최대한 이렇게 늘려가지고 맞춰주시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한번 볼까요? 연결이 이렇게 되었어요. 포인트 실을 약 90cm 정도 잘라준 상태에서 그대로 꼬리 쪽실 돗바늘에 연결해 주시고 이거 우리 도안 그대로 갈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코부터 시작하는 거고 14번째 단 있죠. 여기서부터 그대로 숫자 세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번째 코로 들어가서 22번째 코로 나와야 돼요. 7, 18, 19, 20, 21, 22 이렇게 바늘이 나왔다가 다시 바로 옆에 23번째 코로 들어가서 23 그러면 24, 25, 26, 27, 28, 29, 30, 30번째 코로 바늘이 30번째 코로 나왔다가 30번째 코로 나왔다가 다시 첫번째 코로 들어가고 다시 8번째 코로 나올 거거든요. 3, 5, 6, 7, 8 8번째 코로 나오고 다시 아홉 번째 코로 들어가서 그대로 15번째니까 여기가 16번째였으니까 일로 나오면 되네요. 이렇게 나와주시면 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제가 실를 당겨서 줄여볼게요. 짠! 이렇게 해서 우리 손잡이 부분까지 조임 끈으로 해서 완성이 되셨고요. 물건을 넣으면 확실히 조금 더 많이. 어, 늘어지고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패브릭냥 가방은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크지 않은 미니백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끈은 매번 마다 우리 뭐 리본으로 묶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팁이 있다면 얘를 그냥 한번 이렇게 감아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 모양만 내주시고 내주시고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줄이고 들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연출 안 하시고 물론 정석대로 리본으로 묶어서 사용하시는 분들 또한 있으시고요. 리본으로 그대로 묶어서 포인트 연출을 해주시면 완성이 되었습니다.